아 토요일 월 버닝이야? 버닝 아 근데 해봤죠 어차피 한 10억? 20억? 그것밖에 안줘 어 맥스는 확실한 거는 그렇게 많이 안줘 그래서 아 하나 많아 비슷하지 어와 드디어 다 받았다 아까 전에 러비가 또 20억 받는다고 했는데 아 4231로 바꿨어 아 근데 진짜 와 답이 없더라 음 몰란 신트 너무 좋네 드디어 이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, S랑 SSS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 여튼 이렇게 받았는데 한번 까볼게요 S부터 시작했고 SS S가 지금 현 약간 S 도써가지고 두개 두개 개봉, 개봉 한번에 하고 페이스바 오케이 SS 제발 요거 일강 포함 음다 주는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SSS 다 주는거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일단은 500 이런것도 좀 받아주고 돈도 한5천0에서 팔아? 자 지금부터 계산 들어갑시다 이거 7천 야 진짜 억점 주자 인간적으로 2 5 0 0 1억 1억 5천 가보자. 아, 근데 진짜 이거 10억, 10억 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, 느낌이 20억 안 나올 것 같은데. 봐봐, 이런 것들 전 주나만 왔는데, 그냥 이거는 아니고 제발. 아니 이런 것들밖에 안줘 지금 해봤자 이제 2억이야 이게 말이 되나? 2억인데? 2억 5천? 와 진짜 너무 짱해준다 이거는 아까 그 마일스톤에서 받은거고 와 진짜 너무 짜다 여기에서 진짜 되게 잘 떠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마일스톤에서 준거 아닌가? 아 일단 까봐 어 일단 까봐 혹시 모르니까 아니 모르겠어 저렇게 있으니까 오케이 1억 그렇지, 나 마일스톤하지 못 받았잖아. 나 인제 3억인데, 인제 5억, 나 인제 5억, 어... 아니, 뭐 아닌 거 합쳤다고 쳐도 인제 6억, 아야 인제 한 7억이라 치자. 어, 인제 7억이야. 아닌 거다 합쳤다 쳐도 치억이 말이 되나? 딱 10억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오씨 나 순간 에석제이 울뻔했어. 나 여기서 8억 안 뜨면은 답 없다 진짜. 아니면 2 2도치 1강 진짜 겁나게 손흥민 뜨지 않는 한답 없다 진짜. 음. 스타트 가보자 제발. 나 7억 떴나 나 아까 7억이냐 9억이냐 나 얼마냐 얼마였냐 러비야 와, 피파 지금 저 들어와있어요 네. 아니 말이 되나 10억도 안줘 9억 떴지 10억도 안줘 아 진짜 심각하다 피파 나 옛날에도 나 스탠디만 았던거 같은데 저번에도 와, 진짜, 진짜 안 좋은 것들밖에 안 준다. 와. 아니, 10억밖에 안 줘? 아, 네, 초대해주세요. 와, 진짜 심각하다. 피파. 왜 이렇게 안 주냐?